이 금명산이에요. 어, 여기가 어, 천일오향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여기에 수운교라는 그, 아, 수운교 본부가 있어요. 본부, <웃음> 본부를 아, 본부의 그, 천단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한테 한데, 그것을 보여주려고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여기가 옛날 건물사자리에요 건무사. 여기 보 국군사관학교 보이스라고 써있죠. 대전, 저기, 그, 뭐야, 국군사관학교가 아니고, 그, 뭐야, 그, 저기, 아픈 애들 치료해주는 대전병원 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끝에 산 밑으로 천일이 인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금병산에 예, 가까이 왔어요. 예. 저기가 아, 수은교, 도솔촌 올라가는, 아, 입구입니다. 여기가, 어, 양쪽으로는 이제, 군인들, 군인들, 숙소가 있어요, 숙소. 아,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금병산, 수은교 본부하고 이렇게 써있죠?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옛날에 술밭이라 해가지고 소나무밭이에요. 어림이 보호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대전에서 첨부터를 소풍 왔어요. 어림이 보호 구간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금병산 수운교 원보 이쪽에 이이 이, 이, 이 여기 그 수운교의 그저기에 이게 만화귀일 용호도량 이렇게. 이 솔밭이 옛날에는 이 솔밭으로 전부 소풍 왔어요 소풍. 전부 소풍 와가지고 그리고 4월 초파일이 아니고 4월 15일 4월 보름날 여기에서 큰 행사를 열었어요 큰 행사 그래서 막 잔치 열었죠 잔치 아, 그러면 대전이나 아,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여기서 막, 며칠씩 그냥, 어, 먹고 놀자판으로 지내고, 그렇게 했어요. 예, 옛날 수원 그, 최재우 아시죠? 교주. 아, 그분 저기 하는 거예요. 동학, 옛날, 동학혁명에 저기 기포가 있던, 여기 수원교하고 써있죠. 이렇게. 음. 여기가 옛날에 그, 지금 지명으로는 춘목동이에요 춘목동 춘목동 어,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고 아, 예, 천일 인사한거랑 하겠습니다 이게 수은교하고 이 산쪽 여기가 애들 군부대 뭐 훈련장이 있는데 요로 안으로 올라가면 어, 예, 그 산에 산재진에 어떤 산재당이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 들어가면 아, 여러분들 들어가도 괜찮은데, 멧돼지가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천일은, 천일이 인사하는 대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사무실. 기 사무실. 어, 산 말리서 아까 봤을때 금병산 보였죠? 예,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휴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예. 여기다 주차할 겁니다 천일이 옛날에 티산, 금병산 아까 마리이 차에서 봤던 그산 약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친친다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어, 굳이만 이렇게 닦고 놓고 아직 못찍고 있어요. 아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렇게 오다 공룡각, 법회단, 공어당 저쪽 써있어요. 아주 옛날 건물이에요. 뭐라고 써있었죠? 용호당이니까 뭐라고 써있었죠? 이렇게. 아까 여기 뭐 짓다는, 여기 구자리고, 이렇게. 여기로 올라가면, 저 산으로, 금병산으로 올라가는 둘레길, 둘레길 나와요. 저대이 여기로 갑니다. 낙엽이, 아니, 짓풀을 때는, 여기가 되게 막, 어, 녹음졌는데, 겨울이라고 이렇게 썰렁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기서 산책길이라고 군부대 듣고 하니까 하... 여기 뭐 군인들을 위해서 마련하는지 어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마련해놨어요 여기에 작은 공달샘이 그 있어요 그 우리 마을에 영국토라고 하는 누가 아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하더라고요 천을 여기서 인사는 올리고 그랬었는데 수술연공이라 해서 저기 보니까 아 이거 봄이라고 개구리알은 아니고 이껍깼였나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것이 나온 길이고 여기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 정자 보이나요 정자 아 여름에는 여기 그 군부대 군인들이나 군인 가족들이 많이 놀러 오는 것 같아요 곳곳에 이렇게 벤츠도 만들어 놨고 이렇게 여기 보면 옛날에 여기가 다이천일얘기때 사람이 살던 터예요. 어? 살던 터.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돌무더기 같은 것도 있고 저쪽에 오면집 그 집터도 이렇게 있어요. 집타. 이기가다 옛날에 살던데 여기가 사람들이 금방산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한정만 남았어요 한정만 아, 이렇게 차려서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뭐 저쪽 집터 찍을 때그 남자나 이쪽에 서 있었죠 <웃음> 알고 왔더니 이 동네 사 여기 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 이 천일이 제 인사 이실형님께인사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반가워서 얘기하다 보니까 천일보다 나이가 두 살이 더 많네요. <웃음> 족보 따져봤어요 잠깐 <웃음> 반가워서 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인사 올렸어요. 옛날에 이놈의 산이 왜 이렇게 높아 보였나 몰라요. 어? 옛날에 여기 한번 올라갔다라면뒤지는줄 알았어. 아유. 이렇게 저 집터 아까 보여줬던 저 집터 이렇게 해서 인사 올렸어요. 이돌 짜리 천일 인사 돌 짜리 이렇게. 날도 다창니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순결을 한번 들러보자, 구경지 해볼까요, 여러들 이렇게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구간민 삼대원성치로 기상천국 이렇게 하자. 아주 구호가 좋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으로 쓰는데 이게 없어요, 이렇게 차들이. 놀러 오는 사람이 없어? 구경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 천일애만만 따 멋있게 있습니다. 나무가 가렸네. 자, 수은견은 무엇이냐? 자, 잠깐, 영상 좀 볼까요? 수은견은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해서, 비롯되어 있다. 응? 아셨죠?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안내도, 종합 안내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있다. 저설천. 여러분들은 저, 저설천, 속천, 뭐, 이렇게, 요거 한 번, 이, 천, 이, 이 천일를한 번, 진짜 둘러보자고요. 요렇게가지고 문화재다. 아뭐 어? 그런 얘기.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거 차에서. 어? 수원교 도솔천 천단. 아까 전에 올라가면서 그 군부대 자운대 자운대 0.1km 금병산 아까 전에이 인사군대 금병산수원교 본부 사무실이라고 써있죠. 어? 여기 저기 저기에요 내가 네, 보여줄게. 요건 물이에요. 이게 잘 보여요? 잘안 보이죠. 이게 옛날에 그 인민군 이게 대전 그 무, 대전 지방 문화재로 등록어 있을 거예요. 근대 유산. 옛날에 그그 그 인민군들이 진에 여기 뭐 사령부를 썼다나 뭘 했다나 뭐 그런 건물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어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도솔천 그 천단 올라가는 그 입구예요. 입구인데 저뒤 보이는 게 이제 이 얘기했던 금병산. 예왕교은 아, 인사를 안하나애왕교을 그러지 말라고 하냐 써있네 이렇게 아 아까 말했는데 이게 아 수은교 수은교 아, 아 도설천 도설천 경례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여기는 아뭐야 건립기 걸보 뭐요? 기지여 뭐요? 만성당이라고 하는 만화당이라 만성당이라도 맞을 것 같네요, 그죠? 아이, 천일이 좀 무식하네. 에이, 아봐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전면. 전면에 이제 광동문이라고 써있네요. 저 글씨는 보이네. 에이, 참. 옆에 이제 좌측에 있는 게, 그, 종. 저게 옛날에 천일 얘기했습니다만은, 새벽하고, 낮 12시하고, 저녁하고, 종을 땡땡 쳐요. 그러면, 이, 마을 인근 사람들은 다, 대충 시계가 없어서 그것인 줄 알았어. 그게, 경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일을 한번 볼까요? 천일이 없습니다. 잘 나오나요? 음? 아, 명절따라고 잠깐 바람 쐬 나서, 한 번, 이천을 따라서 한번씩 하고 한번가보자고하 아시죠? 수은교 천단 이게 왜 천단이야 수은교 천단 하늘의 단이에요 천단이라는게 수은최제우는동화가또 23년이래요 23년 어.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동화게 수은교 석정 옛날천일정치인가모는적 있어요 어. 아, 여기 도량안내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보여요 자 수은교는 우리나라에서 탄생하신 수은천사 에서 천도를 대각하시어 이곳 동학이며 유불선 합일 무량대도이다. 그래가지고 불선을 기초로했다. 조선천이라 하면 천상무용계에 아이, 여러분들 읽어요 안돼 안되겠다 대충 이렇게 해 놓고 여러분들 화면 수업시켜놓고 이 읽어 읽어영 어, 이렇게 화면을 좀 잡아줄게. 이런 식으로. 문화재28호. 아, 또 무식한 거 빵꾸나게 생겼네. 이거 도설천 국내, 국내원경. 뭐 이렇게 써있는 것 같아요. 아이참. 아, 뭔 일인가 보라고 하지 말고. 자, 이건 뭐야. 아, 용화, 용화회상 아, 아, 청정도장. 아? 아, 이렇게 써있어요. 아. 이제 이, 아까, 또 이, 도서천 수은기의 석정이라고 했나요? 예. 네. 띵띵띵 쳐요, 예. 가면서. 저기 문열어로는 요, 이제, 그, 광덕문.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아, 대전 수은교 종각과 범정. 해가지고, 짠. 종각은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 하고 써 있어요. 요렇게 어? 제3355 어? 가보자구요 문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아이고 아이고 종 치지 마세요 종 치지 말래요 잉? 음, 치면 안돼 치면 큰일나 카드 여기 다뤘어 문이 이렇게 다뤘고 아, 나무, 뭐라고 생겨? 뭐라고 써있어, 해가 어? 요고, 요고, 이게, 이게 수은교 마크예요 수은교, 수은교, 어, 시 이래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 종은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어? 임진, 임진. 아, 4월 15일 아, 수은 봉생 131년 아, 임여 4월 15일에 만들었다는 거고 수은 봉생이라고 하고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응? 아 이렇게 뭔. 소리 좋죠? 오, 지금 시간이 이제 4시 좀안 됐네요. 그죠? 어, 시계 보고 오시나 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옛날 시주한 사람들, 시주한 사람들 이렇게 쓰면서 쫙 해가지고 여기 우리 아버지, 할머니 이런 데 있나 모르겠네. 막 써나가지고 못 찾아요. 못 찾아, 이거. 이거 이제 이 아까 얘기했죠. 광동문이라고. 넓은 광자예요. 이. 넓은 큰덕 어? 넓은 광덕. 아, 뭐 그런 뜻이에요. 보통, 이게, 절간에 가면, 사대천왕에서 일주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광동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내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주한 사람들, 이름을 빽빽하게.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우리 할머니 이름이랑 아버지 이름이 있을 거라고, 이게. 이렇게. 사대천왕은 아니고, 이분들은, 누구라고 이렇게 정했나, 물어봤어요. 응?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다 그려놨어요 아난저라고자 어, 금연구역이래요 ,이. 흡연하지 말리야 클란디아 이렇게 음. 자 저기 이제 온 저기에 가운데 도솔천 하고 써 있는 거예요 도솔천 한번 가보자고요자 어떻게 자세히 보이죠 조금만 잡아. 이게 연어 사찰의 그 대웅전 정도 생각하면 돼요 대웅전 정도 이렇게 여기다가 성금 좀 하라고 이렇게 성금함도 마련하네 여기서 작물쇠 팍치워가지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신발 벗고 올라가라고 써있고 슬리퍼가 이렇게 슬리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이 천일이 그 옛날 애기 때애기 와서 맨그 행사 때면은 먹을 거 사먹고 놀던 아, 거기에 Thank <laughs> you. 부모님 들어가 인사해도 돼요? 절이올무고었와요 절만 올요고 나와도 안될까요? a n t e 이모들어, 나서, 이사문, 나서, 이제, b o 닫아 이제, 저희, 우리, 저희, 저희, 저리한 후에 희왔습니다 저희, 저희, 저희, 저 이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나무들 보세요. 어? 이 소나무, 어휴. 이뭔 나무지는 뭘로? 어이구. <웃음> 아까 여기 스님 문 닫았다 했잖아요. 이게 들어가서 저 옆으로 돌아서 측면으로 층문드, 나온 거야 이제. 근데 천일이 생각해 보니까 자네 천일이 저분이 중을 쳤어. 그래서 천일이 같이 기념사진까지 찍은 적이 가 있어요. 예. 네. 다시 이렇게 보세요, 저 도솔천 경례에 그 사진은 옛날에 천인이 많이 찍었어요. 그, 아마 수은교하고 검색을 하면 이 천이 쓴그 사진이나, 그, 올린 사진이나 글들 많이 있어요. 응? 이, 들어가서 영상을로겨있으면 좋을 뿐인데 그걸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요. 저기 다른 거 없어요. 언반가 문방에서 불쌍히 모셔 있지는 않고 문방가 그거만 모셔져 있어요 아셨죠? 응? 대충 여기까지만 나머지 자세한거 여러분들 와서 구경들 하세요 ,이? 여러분들 찾아봐 여러분도요 음, 한번 예, 내려가요 ,이? 금병산 2.1km 이래가지고 여기수운교 하고 아까 천일이 보여줬죠 재단법인 수운교 하고. 됐고 아까 저쪽에 인민군 막사를 샀다는거 저 건물 여기 저기 본당 도설천 여기까지입니다